여기, S는요? 맞아요, 의 시간. 그냥, 초? 아, 이거 맞다. 전화량, 이거는 초단위에요 이거. 아, 초단위요 그래서 만약에, 뭐, 2분 동안 하면 다 초로 바꿔줘서 120으로 해야 돼요. 2 곱하기 아2 하면 안 돼요. 120으로 고쳐줘야 돼요. 초단위여서 음. 근데 여기, 쿨롱, 쿨롱, 쿨롱, 쿨롱, 이런 식으로, 외우면 되나요? 쿨롱, 쿨롱. 네. 맞죠? 네. 지울까요? 네? 아니 근데요 네? 금방 있는 데그러 전화하는 게 뭐예요? 전화량이요 전화의 양이요? 전화할 수만 어, 요 그러니까 그 어... 1초 동안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화의 양 어, 무조건 전화량이라고 하면 1초동안 흐른거면 되는거예요 네, 1초동안 한 도선의 단면을 지나는 저, 전화의 양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연소 구독자여러분